인싸! 위동! 막 쭉. 드디어 왔어요 왔어 제가 주문한 물건이 드디어 왔습니다 샤오미 라디에이터 3세대 스마트 버전이 왔습니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보일러 틀면 정말 따뜻하거든요. 방바닥만. 바닥은 정말 따뜻해가지고 등은 진짜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한데 외 풍이 좀 심하다 보니 어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목이 쉬고 좀 칼칼하고 감기기운처럼 코도 맹맹해줘고 아, 그런게 지금 연속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샤오미 라디에이터 샤오미 히터를 검색을 해본 결과 1세대 2세대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세대를 저는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네이버에 이제 2세대를 검색해보니 3세대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신제품을 좀 사자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3세대를 구매를 하게 되었고 스마트폰과 히터와그 연동을 시켜서 온오프 기능도 할수 있고 열 조절도 할수 있고 시간 타이머도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스마트 버전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구매했었던 당시에 가격이 12만원 대에 샀던 것 같고 샀던 사이트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제가 그 영상 올렸을 때 아래 설명글에다가 제가 사이트를 써놓을 테니 뭐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그걸 참고해서 사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대행을 했는데 진짜로 일주일도 안 돼서 배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아, 다음에, 이렇게. 생각보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크, 크진 크 않거든요? 머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 머리에. 제 머리. 머리 크기에. 여섯 배, 여섯 배. 이렇게 뒤에는 손잡이가 하나 있어요 되게 심플해요 이거는 라디에이터 샤 e g 기준 왼쪽 radiator Xiaomi Kijun, w e 밤밤 h o But take it s i 이 p l e you're gonna go 이 p 연결할 수 있는 거그 다음에 이제 온도 조절 시 n on button. Turn on button. Turn on button. Turn on button. t u r 이 구멍이 u t t 이 n t u r 나사가 총네 개에요. 나사가 총네 개인데, 보니까 여기 구멍, 어, 구멍이 하나 있어요, 하나. 거기다 하나 나사를 고정시키고 이, 이 앞에 이 기둥을 부착,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나사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완성. 아, 거기에 보시면은 한국형 돼지코를 같이 해주더라고요 주문을 넣으면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주문하지 않았고요. 세팅, 작업을 할 도와줄 전용 장비들이 도라이버, 전열테이프, 전기테이프, 그다음에 감전방지 접지 플러그, 니박니박 그다음에 작업 장갑 3M 거 <웃음> 접지 플러그. 접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이 부분이 끝에 이 전선 끝을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전기 코드를 뽑을 때 전기 코드를 뽑을 때 이제 감전될 수 있는 어떤 그걸 예방을 해 준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받았어요. 그다음 이제 메인 부분도 나사 조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두 개. 옆에 보시면 이 두개 이 두개 아래쪽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를 하나 더 조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접지 부분을 연결하는 곳이라 한국형 플럭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저는 손가락 한두뼘 정도 두뼘 정도로 조심히 겉에만 습니다 어, 이런 잘 못해서 어... 여기 보시면 이안에또 색깔이 있어요. 등을 어. 해결해줬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어, 총세 가지 3피한 배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음 영상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메인 회색 피복을 벗겨내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세 종류의 전선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전선들은 이제 플러그와 바로 연결되는 그 구리선이 덮여져 있는 전선들 인데요 이세 가닥의 전선들도 맨 처음 피복을 벗겨 낸 것과 같이 각자 구리선이 나오게끔 피복을 벗겨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손가락 한뼘보다 조금 짧은 상태로 구리선이 나오게끔 피복을 벗겨 주시면 되고요 그 피복을 살짝 니퍼로 깨문다는 느낌으로 벗겨내 주시면 됩니다 메인 피복보다 조금 더 얇기 때문에 살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리선이 손가락 한마디보다 조금 짧게 보이게 되면 구리선을 감아주신 다음에 반으로 접으셔서 조금 더 두툼한 상태가 되게끔 해주셔야 연결할 때 편하니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피로 껴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 접지 부분, 이 기본 투피, 투피 이 구멍 들어가는 거 사이 아래쪽에 보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접지 부분 노란색이랑 녹색이 섞여있는 이거를 안에다 끼울 겁니다.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양쪽 두개 여기다 두개다 넣으면 되니까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위에 나사가 있거든요 이 나사를 풀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게 마지막에 해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당연히 빠질 수, 빠질 수 있겠죠? 어느정도 클럽을를 뽑는다고 생각했을때 어차피 이거 잡고 뽑을건 아니니까 여기 잡고 뽑을거니까요 여기 이제 와쿨 와쿨에 이제 여기 본체와 맞춰야겠죠? 보시면딱 길이가 맞죠? 딱 여기서 이제 가장 길었던 부분 가운데 다시 이겠습니다자 그리고 이 접지 부분 이걸 꼭 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강하게 이렇게 완성이 잘 됐습니다 정말 간단했네요 전 이거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안 오르겠죠? 전기 안 오르겠죠? 스위치 온오잘 켜지네요 잘 켜져요 진짜 지금 제가 32도로 설정을 해봤어요 진짜 따뜻하다 지금 이거를 켠지 5분도 안 됐거든요? 이 실내 공기를 32도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열심히 공기를 데피겠죠? 자, 뜨끈뜨끈해요 이제 오늘은 따뜻한 공기와 함께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사용을 좀더 해보고 사용 후기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 너무 행복해요 <놀람>